이 자바니스의, 자반이스의 이모적 감정의 언어는요, 이벤트, 똑바로 일치하지 않아요. 투머머와 웨스 a t 그 서, 서부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,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. <목소리> 이것은요, about how m u c h 얼마나 많이, 우리가 캔트로크 믿을 수 있냐, 연구를 대표적으로 주장하는, 그 컴퓨터를 비교하기 위해, 컬처를, 그 문화를 비교하기 위해서, 그 주장하는 연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을 수 있는지, 이러한 움직임을 의심하게 만든대요. 그래서, 아마도, We can also, awesome. 우리는 어,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. That man. 자, 이사람 연구 대상자들이 리플 말할 때, e x p i 감정의 평범함을 말할 때, t h i n music, u s i n g w a to w r d h s f e o r w h r i c h e n g o r l t i s t h s p e a k i n g s u b e e c t h s i e o t r s s w a h s i c h s i n g h w o s h e a i s e i s s h e e w l t i s s i h e a i s is e t h a e s e a i s h e t 말은 같아요 그래서 have new no term the two groups of subjects 그, 연구 대상자 있잖아요 그 음. two groups of subjects a n o 인식하지 못해요 더 h e same 그 같은 감정을 감정의 함량 그런 거를 인식하지 못해요 but, 하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그니까 그러니까 러 다르다는 걸 계속해서 빼고 말수 있어요 그 u t m 더 관대적으로 보면요 일반적으로 보면 we should be 우리는 어... 저기 뭐... 아... 뭐뭐에 유의한데요 그가 r s t s o m m t h e imperfect translation 그 번역 있잖아요. 번역이 with u s 그 we h a v o 그이미있상요 그래서 with e u r a g r e e m e n t a b o u n t m u s i c are u i n t r e u s i a e s i n 그 r e s a s i n t h n a i n u s i n a i n g 그 t h a i t e t i n w e u i n i n t i t e h a e i h are y r e u s 차이가 t h 한 t r a e n s a r s i u s s i n t s i n t h e are i s t 사람의 용어가 있으면 그걸 다 표현되지 못하니까, 그걸 좀 음악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해줘. 그렇죠. Imperfect translation 자체가 그리리 좋아하는 한 이거거든요.